가수 간호사 공학자 경찰 기술자 기자 농부 미용사 배우 배관공 변호사 선생님 소방관 수의사, 약사, 요리사, 음악가, 의사, 작가, 제빵사, 화가, 회사 대표 저는 선생님이에요. 직업이 뭐예요? 무슨 일 하세요? 댓글에 써 보세요.